밖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품미형입니다 저희도 좀 변해가고 있고요. 아, 오빠, 오빠 네. TV냐. 바이바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네. 응. 종다티한 네. 곡? 네. 더 컴. 네. 엠 컴코비자마. 오늘 여태까지 이제 한달 동안 있었던 거를 정리하고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갈 거고요. 하가 공항 같이 가줄 수 있어? 네네응트 엔터, 아빠의 둘, 네 어, 의 둘, 아산바이 아빠의 네. 아빠의 둘, 아빠의 둘, 아빠의 둘, 아빠의 둘, 아빠의 둘, 아빠의 하 아빠의 둘, 아빠로 둘, 아빠의 알았 어？그러면 음. 택시 엠코디언 아？비싼 바이 디이 나이 내놔 봐. 루드 컴오알았 어. 까먹 으으으으으으으 n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음. 아, 내 네, 신발 도둑 맞았어요. 아, 여기다 놔두고 도둑 맞았습니다. 시작해주는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음. 다이, 다이. 나서 기다려야 네네, 제이. 옹, 옹, 옹, 옹, 아,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차라리 보는 적이 없어. 뭐 일단은 한국에 뭐 오래 체류하진 않을 건데 다시 돌아와서 또 영상을 재미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 그래도 많이 적응을 하고 있어요. 걱정이 조금 덜합니다. 하는 당분간 출간, 출근하지 않고 놀러 다닐 생각이에요 음. 컴콜람 비 음. 좋아. 음. 에이그 진짜. 또 갑자기 급할 때또 이래. 음. 버리, 버리.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주 겪는 일이지만. 요, 연락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자, 택시.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끊기 그냥, 그냥 택시 타고 가자. 그게 더 편하다. 공사는 끝났네. 고 자고 있겠죠? 자고 있 u i t 음, 안디 한국 MBOE 컴엠 M 컴본 야 진짜 거짓말하는 거 봐요. 오빠가 가야 일을 안 하잖아 <웃음> 그래 그런 것도 있어야지 괜찮아 감사 뭐냐 영웅 검득 알겠어요 오빠 em c ũ n 한국 Ở Hàn Quốc? Ờ, bây giờ không được Nhưng mà sau này được Khi nào k i n à Em làm việc chăm c h ỉ sau được ừ, nhất định em sẽ cố gắng Ừm, du lịch được s o n g không được Em hiểu mà, em biết mà Ừm, anh cũng muốn chúng ta du lịch Du lịch đi Hàn Quốc, ở Hàn Quốc đẹp quá ừ. 우리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m 금 n h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m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u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이러면 이러면 안 돼. 검득엠 젊어. 하는 이제부터 그냥 인 인남까지 검고란 뺄 일이 없습니다. 아주 잇몸이백만 개예요, 지금. Tất nhiên rồi. phải p 나 빠콤부. 뭐 근심 걱정 가득하거 하지 마. 너 지금 Ước gì được đi làm Dỡ Trời <cười> r ờ i trời trời trời trời trời Em muốn... À, anh, anh quay lại cho nó h ô i em muốn... Muốn ốp bà Muốn ốp bà Đá Ná Nè <cười> Tại sao anh... Không được <cười> 너의 i tiếp mà không được, muốn 들 아, t thứ thôi, m t h ứ đi không đ 그냥. 네, 어, 네. 어, 아, 나 이거. 아 이거. 응. 이제 제법 장난도 좀잘 치고요. 이제 저를 믿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재밌는 모습들을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은 촬영 계획이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하랑 저랑 또 이제 재밌는 케미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Sociedad, 어. 아,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될것같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될같아 오늘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낮에 제가 낮에 처음 출발하는데 낮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그레이션도 그렇구요 한국에 조초더마지막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추제지좀 기대되긴 하네요 여기 좀 꾸덕지근하거든요